안녕하세요 먹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먹브리 엄마입니다 오늘 간만에 이렇게 엄마랑 투사으로 등장한거 굉장히 오랜만이죠 저희가 아무래도 헤어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찍다보니까 헤어 관련된 제품 협찬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거기에서 이번에 좀들어온 제품 중에 너무 괜찮은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 리플리스크 커버 요 제품인데요. 엄마가 요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주실 거예요. 어요 앞부분만 흰머리가 굉장히 자주 빨리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2주에 한 번씩 염색을 요 앞부분만 하는데 염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커버를 하고 나면 염색을 안 하더라도 여기가 많이 머리가 그렇게 흰머리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거를 요즘 사용하고 있어요. 어, 외모도 저희가 첫 인상 사람 첫인상을 볼때 뭐 얼굴도 무조건 보겠지만 헤어스타일이 자지율지 하는 게 제가 어디서 봤느냐한 7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리 얼굴이 동안 외모여도 머리가 히끗희끗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자기 외모를 신경을 안쓴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아요. 가벼워서 휴대용으로도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일단 입모양 아주 쉽게 어플리케이터가 되어 있어요. 색상은 블랙이랑 브라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엄마 이 머리 뒷머리거든요. 엄마는 지금 60대 초반이시고요. 이렇게 머리 보시면 이렇게 새치가 이렇게 좀 많으신 편이에요. 부분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염색을 다 하실 필요는 딱히 없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커버가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한번 제가 지금 한번 바른 거 보여드릴게요. 빈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정방향으로 발라주시고 역방향으로 똑같이 한 5회에서 10회 정도 발라주시면 이렇게 커버가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좀더 나는 좀 묻음에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다가 찬바람으로 한 10초 정도 말려주세요. 제가 묻어남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여기다 이렇게 했었죠? 여기다가 이렇게 휴지로 꽤센 힘을 강해서 이렇게 비벼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묻어남이 완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거의 없어요. 이렇게 커버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됐죠? 근데 이 브라운 컬러는 완전 브라운 컬러는 아니고요. 약간 다크브라운 요런 색상이에요. 엄마가 바르기에는 브라운 색상이 괜찮을 것 같아, 그치? 이 부분. 이 부분. 고기만 그렇게 신머리가 나는 줄 모르겠어. 고기는 나 혼자 염색하기도 너무 어려워. 그쵸. 음. 아무래도 뒷부분이니까. 염색을 셀프로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긴 해요. 그죠 근데 계속... 이거 계속 이렇게 몇번 발라주고 하면은 이렇게 착색이 돼서 어, 머리 감아도 아, 안 빠진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아까 되게 완전 여기 새하이죠이 부분이 지금 제일. 완전 껌게 잘 변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드라이도 좀 자 요렇게 말리고 나서 이렇게 엄마가 한번 터치를 응.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 손으로 깨끗한 손으로 손으잡한번만져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쓸어 많이 묻었어? 손 요정도 요렇게 묻어놨어요. 거의 없죠? 네. 요렇게. 그리고 아까 전에 완전 새하했던 부분이 그 요렇게 커버가 엄청나게 자연스럽게 잘 됐어요. 딱 지금 엄마는 브라운 색깔이랑 너무 잘 맞는 거 같아 요 지금 머리랑 딱맞아어요 음. 제가 어, 굉장히 여기 신머리가 지금 많아요 여기가 제가 이걸로 쉽게를 이렇게 해서 여기 반대로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가 잘 묻더라고요 이렇게 들고 저는 아무래도 요 새치, 새치가 치 아니고 저는 흰머리가 나는 머리라 뿌리가 굉장히 하얗잖아요 그래서 뿌리 발르기가좀 힘들어요 그래서 뿌리 발르기는 조금 힘들어요 요렇게 하고 요런 데 조금 이렇게 묻어나는 거는 휴지로 이렇게 닦으면 깨끗해져요 금색 이쪽하고 비교해 봐 드릴게요 이쪽하고 여기 흰머리 전 흰머리가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어, 커버 지금 잘 됐죠 자 이렇게 쉽게 바를 수 있는 리프리스 커버 제품인데요 굉장히 3초만에 간단하게 쓸수 있는 제품이고 요거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염색을 하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요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를 묶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런, 요런 옆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요 뒷부분, 요 목덜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텐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커버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약간 플로럴 향?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향이에요 그래서 이거 발랐을 때 바로 좀염색향 뭐 냄새가 나나? 걱정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커버할 수 있고 뭐 여행 가실 때 그리고 친구 만나기 전에 화장실서 뭐 살짝 갑자기 커버를 하거나 이러실 경우에도 굉장히 간단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리플리스크 커버 제품 소개해드렸는데 유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